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베뉴 전자식 기어봉 제네시스 듀오론 튜닝입니다 베뉴의 순정 기어봉인데요 마치 제네시스의 기어봉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주분께서는 실내 분위기 변화 및 취향이 맞지 않는 기존 기어봉을 바꾸고자 방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 같은 기존 싱글혼을 제네시스의 무게감 있는 소리로 변경합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UPS 기어봉 EDS-003 f l 로 유선용으로 디자인되어 그립감이 훌륭하며 후진시 비상등 점등 기능, 기어봉 비상등 버튼 생성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은 숏버전이 아닌 순정 버전으로 시프터는 교체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어봉 높이도 함께 낮추길 원할 경우 숏버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제레시스 듀오론입니다 하이로우 타입의 경험기가 필요하며 배뉴와는 커넥터가 맞지 않아 별도 배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버퍼 탈거 전 마스킹 꼼꼼히 해주고요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합니다 운전석 쪽에 위치한 기존 경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뉴와 제네시스 경험기 커넥터는 맞지 않아 변환해줘야 합니다 순정 커넥터를 사용하며 납땜과축 튜브 그리고 콜게트 이 튜브와 전기 테이프로 감싸 튼튼하게 결속되는 것은 물론 물이나 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선을 보호하였습니다 제네시스 혼을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생각 이상으로 우렁차네요 탈거였던 프론트 범퍼를 장착하면 혼 교체는 끝납니다 이제 기어봉 교체입니다 기어봉을 비롯해 센터 콘솔을 탈고 기어봉 비상등 버튼 활성화를 위한 배선작업을 진행합니다 UPS 기어봉을 장착 후 가죽 부츠까지 장착하면 끝납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후진 시 비상등 점등 기능과 기어봉 상단에 위치한 비상등 버튼 모두 잘 작동합니다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머니 기능도 보기 좋고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클락션 소리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소리도 작고 장난감 같던 개중 클락션에 대한 불만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 베뉴 전자식 기어본과 제네시스 디오론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